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네,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령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어,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쁘고 좋은 말 중에 가장 선호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참 지혜롭네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 단어 자체에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도 나고 뭔가 그 사람을 좀 존귀하게 여기는 느낌마저 드는 단어가 저는 당신 참 지혜롭다라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웃음> 누군가에게 지혜롭다는 이 얘기를 하고 욕먹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참 자미님 이쁘시네요. 라고 하는 이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그 얘기 듣고 욕 듣는 분도 계셨어요. 그럼 쟤는 그 전에 안 이뻤나요? 뭐그근데 <웃음> 그렇죠? <웃음> 지혜롭다는 라이 얘기는 글쎄요. 저는 여태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했던 그 얘기 중에서 그 얘기를 싫어하고 아우, 제가 무슨 지혜로워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로움은 그냥 쓰그머니 그래서 저도 늘 저희 딸한테 너는 지혜롭고 현숙한 딸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넌 지혜롭고 총명한 아들이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요. 지혜란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어떤 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옳은 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다루었던 가장 큰두 가지 주제는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성이었어요 그죠?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핵심적 줄거리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믿음과 행위라는 그틀 안에서 이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상호작용 중에서 이 지혜가 주는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스의 선포는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참된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를 절대로 갈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행위만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이 둘은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하기를 힘써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혀, 말에 대해서요 야고보가 폭로한 진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걸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이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혀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의 인간의 무지함이다 우리 인간은 늘 악을 토해내기 바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신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혀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바로 그런 악의 수단으로서밖에 혀는 쉬지 않고 악을 토해내고 있다고 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이 혀를 다스리는 것,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참된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야구보서는 저번 주 본문까지는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영적인 원리 우리의 행함의 본질이 겉으로만 외식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진실되게 행하고 내 믿음이 참된 것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는 방식을 오늘 야고보는 위에서 난 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야.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을 뜻해요. 그리고 총명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성숙하게 말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치 필요한 두 동목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서 성숙한 그리스토인 스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할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바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온유함이 결열되어 있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말할지라도 너희들의 말과 행동에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언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욕이 온대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함이 어디서 많이 드러납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저 승질 부릴 수 있죠. 누군 그랬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라 얘기하셨는데, 에, 저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뭐 네,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어, 우리의 입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국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자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 없으면 미성숙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에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결국 이 온유함이 결여된 상태,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지혜가 결여되면. 온유함이 결혈되면 우리는 다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온유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목이 뻣뻣해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안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께서 이끌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방식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춰주셔서 내 안에 어둠을 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적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지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야지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다는 건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내안에쓴뿌리들내안에 상처들, 내안에 아픔들, 내안에 억울함들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 결핍의 상태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 모이니까 뭐만 나오는 겁니까? 악하고 희기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독한식이라는 건 이기심, 이기적, 야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남을 배려하지 않을까요?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요. 내가 아파서 그래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 오류 아마 허락하면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4절에 뭐라고 건면하냐면요. 조건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것으로 거짓말하지 말라요. 즉, 혹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를 발견하게 되면 혹은 너희 안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이게 지혜롭다라고 건면합니다. 당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시대적으로 핍박이 시작했을 때요.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옆집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상처받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차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신앙으로 극복해야지. 그래,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안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시집주를 받는 상처와 아픔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전정 등등 하고, 울며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세월지가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상처를 돌아내고 치유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서로 말씀을 해서 극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다툼과 시기와 갈라짐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15절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방식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위의 것이오, 정력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이 없다고 라 말하시는 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땅 위의 것은 우리가 인간이 범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방식을 뜻합니다. 정령의 것은요 징승처럼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귀신의 것은 그곳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요 내정력에 따라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 의와 내 욕망을 위해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든 간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징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 악한 것에 매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내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요.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메이고 사단에게 끌려다닌 것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목사라고도 예외 없고요. 어린아이하고도 예외 없어요. 함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짐승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바벨론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지도 모른 채 사용받고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욕망과 정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악한 귀신들의 계략과 전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물을 이깁니까? 영체를 어떻게 이겨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귀신과 마계를 대작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지만 징승처럼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옵션이 아닙니다 당시 야고보가 초대교를 향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부터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위로부터 난참 지혜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요 없는 교회에게 이 지혜를 주시길 원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올코올 름을 판단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분별력과 하늘의 이해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성숙한 삶,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에 대한 미혹과 공격에서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요 교회와 성도가 이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사단 마귀가 건세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찰함으로써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겠어요? 우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위로난 지혜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들에 다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혜가 없으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이게 무슨 반인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내정력과 탐욕을 거룩한 열정이라고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데 천재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만 가면 이 직장만 붙으면 우리 자녀가 결혼만 하면 수많은 조건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내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합리하고 정당합니다 이런 감정과 이런 우울함 다 그래 어차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데 다맞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지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 주저앉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죄,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길 기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우적거려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흡수하는 구조예요. 강한 신념을 가진 자가요. 신념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빨 좋고 뭔가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다 끌려갑니다. 한국에 보니까 중학생, 초등학생들까지 집회에 나와서 이게 무슨 학대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스나이미 같은 미디어와 여론과 공격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침묵하고 공격해옵니다 진리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구별되어져야 하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은 분명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이 기준을 사수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나한테도 안 속고 세상에서도 속을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77절부터 18절까지 여덟 가지에 대한 지혜를 소개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유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순차적으로 말해요 가장 먼저 무엇이 많다고요? 성결하고 해요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룩을 뜻합니다 아주 대쪽 같은 거예요 의리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결단하고 믿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굽지 않고 순수하게 나가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성결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팔복 중에요. 마태봉 5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예요. 여러분 화평은요. 불가능한 상, 혼돈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요.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중재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거잖아요 고래 싸움에는 더큰 고래가 와서 중재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말장난으로 화평을 이룬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힘의 구조입니다 그리스토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 지혜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길 예수께도 추원드립니다 관용은요. 참을성과 인내와 관대와 친절한 마음을 뜻해요. 우리 얼마나 많이 욱해 욱해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이 지혜가 임하면 인내하고 참고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관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참 소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양수는 쉽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왔는데. 막 부딪혀 하나님 아, 이거, 이 말씀 왜 주셨어요? 그 아니라 아우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양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양순의 은혜가 양순의 지혜가 임하기예수도축추드립니다궁률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이에요 영혼을 향한 마음 우리가 주의 국률 로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국률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내가 남을 아버지의 그 국률로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 이거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 공감의 시대라고 말하죠 무엇으로 공감할 겁니까? 싸구려 감정파리로 공감하실 거예요? 진정한 힘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이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하는 국률의 결과로 나눈 것이 선한 열매고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편견이 없게 되고 거짓이 없고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를 종합해보면 요 먼저 성결은 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고요 나머지 화평과 관영과 양순과 근유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뜻합니다. 즉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위에서 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과 상된 향함으로 나아가는 삶에게 반드시 요청되고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교회는 다툼이 생길까요? 하나 됨이 더 많아질까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 상관에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맨날 치고받고 전쟁터 같을까요?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눈빛만 봐도 막 눈물이 주룩주룩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 우리 아내는 주셨고 우리 자녀를 주셨고 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예요. 이 지혜가 임하면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하면서 위로 난 지혜를 취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이 성숙이 바로 주의 백성이 갖어야될 행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론한 이 지혜를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해답을 이미 야고보사가 1장에 번져 선포하고 있어요.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자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뚫어졌을 때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했던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조금 더 의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 기도했어.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불신이 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후이 지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임했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내 수많은 생각과 불신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철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활활처럼 빨딱빨딱 뜨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확신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후지주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이 들면 더 기도하라. 요동하지 않는 바다 물결처럼 기도하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곳에 길이 있고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가정이 사는 거고 기도한 만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고 기도한 만큼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그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난이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함께 믿음으로 뚫어내며 2023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